각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서 단일 설계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조합 설계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DB 단일로 하시는 게 유리한,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음. DB 플러스 농협을 추천드리고요. 주의하셨으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 가입 준비하시면서 병원 가는 이력, 경력 관리, 이걸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각각 고객에게 맞게 담보 구성이 맞춤으로 설계되어야 돼요 저는 보험을 가입하는데 회사 선택도 중요하고 담보 구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설계사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분들이 본인 기준의 적정보험료를 잘 판단하셔서 해지하는 일 없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절대로 무리한 보장을 준비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필수담보 중심으로 월 보험료 수준을 낮춘 설계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가장 화두가, 화두가 되고 있는 거 단일 설계냐? 어, 이 조합설계냐? 음. 유튜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 조합설계에 대한 문의들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도 저희가 일반화돼서 이 상품과 이 상품을 조합하면 좋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단일설계가 유리하냐 조합설계가 유리하냐에 대한 기을못 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준을 좀 세워주신다면? 요즘에 정보 영상들 보면 무조건 조합설계가 좋다, 조합설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설명하는 영상들이 간혹 있는데 각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서 단일 설계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조합 설계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보험의 구성이라던가 고객님의 각각의 나이나 뭐 성별 직업 가족력 여기에다가 납입 여력 요거에 따라서 보험 구성은 차이가 크든 작든 간에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게 구성돼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조합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단일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돼요 기준을 좀 세워주신다면? 이번 달 기준으로 좀 세워드려 본다면 음. 뭐 연령과 성별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꼭 필요한 기본 보장으로 제대로 준비를 하겠다 라고 하신다는 분들 중에서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DB 단일로 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음. DB 플러스 농협을 추천드리고 있다 아 이게 성별에 따라서 이달에 추천하시는 설계는 단일 설계는 남자가 음. 어, 그리고 여성분은 조합 설계를 하시는 게더 유리하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농협이 여성 진단비가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음. 이번 달에 보험 가입을 생각하시면 DB를 베이스로 하시고 농협에다가는 진단비를 추가하는 조합으로 추천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남자의 경우는 좀 다른데 남자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에서는 DB가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해요 음. 근데 그 특정 연령인 25세의 경우에는 농협이 진단비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DB보다 월 보험료 기준으로 봤을 때천원 정도 소리네요 근데 진단비만 보안 구성하시는 거면 농협도 쭉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수술비 한도라던가 납입 면제 단점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농협 단일로 추천드리긴좀 어렵고요. 남성분의 경우에는 DB를 단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뭐 가족력에 따른 추가 보장이라던가 기존의 병력 이런 거에 따라서 추천해서는 달라질 수 있고 직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건꼭 인지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어, 저희가 세워드리는 기준은 굉장히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준이니까요. 굉장히 일반적인 분들을 평균해서 어,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그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추천하실 수 있는 플랜들은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 주의하셨으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 가입 준비하시면서 병원 방문 이력 경력 관리. 이걸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분들이 보험 가입할 때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병원치료 이력이 생각보다 많아요 음. 그리고 간단히 병원치료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보험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한 3개월 내 병원이력은 없는 게 보험 가입하실 때 고객님한테 훨씬 유리하시거든요 보험 가입할 때 3개월 내 병원 방문 고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세사에꼭 반영하는 기간인데 꼭 기억을 이걸 하시고 보험을 가입 준비를 하시는 20대 분들은 아주 급한 경우나 뭐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보험 가입을 유리한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라도 병원 방문은 조금 미루시고 보험 가입을 먼저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이게, 사실, 이제, 세대가 변하다 보니까, 병원을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음. 젊은 분들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유병력자나 이런 걸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보험료가 진짜 많이 올라가거든요. 음, 차이가 너무 많이. 네, 일반체로 건강하게 가입을 하시고, 뭐, 그 보장을 잘 준비하신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병원에 가셔도 좀 늦지 않는다 어, 정말 근데 큰병 걸렸으면 당이 병원 가야죠 그렇죠 근데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서 전달 해드렸고요 네. 저희 보험료연구소가 밀구입 네네 그리고 저희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조합 설계를 뛰어넘은 맞춤 설계 어이 맞춤 설계에 대한 문의들도 이제 슬슬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맞춤 설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니요 음, 그러니까 최근에 20대들이 진짜 많은 정보 취득하고 계시고요. 여기서는 이게 맞다, 뭐 저기선 저게 맞다, 막 이렇게 말이 많아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 설계사가 어떻게 고객에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담보의 중요성이 많이 달라지게 느껴지실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고객님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님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 그러니까 기존의 보험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나이나 성별, 직업, 가족력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고객님마다의 보험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 고객에게 맞게 담보 구성이 맞춤으로 설계되어야 돼요. 어, 이런 맞춤 설계들을 해 기존에 뭐 하셨던 분들이면 너무 좋겠지만 음.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리모델링 상담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가입하신 기존 증권을 받게 되는데 증권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증권을 보면 그 상품을 가입 시킨 설계사 의도가 어느 정도 보여요. 그렇죠. 네. 음. 그러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음. 초보 설계사가 설계한 건지 본인 이익만을 위해서 설계한 건지. 부족하지만 고객님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한 설계인 건지 이게 이제 증권에서 다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고객님과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진 설계인지 소통 없이 그저 상품판매에 집중된 설계인 건지 다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보험을 가입하는데 회사 선택도 중요하고 담보 구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설계사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 기본에 고객을 위한 마음이 있는 설계인지 상품 판매만 목적이 있는 설계인지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고객님들이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객님 스스로 보험 가입에 앞서서 앞으로 긴 시간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설계사와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겠다 이걸 원하시고 마음을 열어놓고 상담을 하게 되면 그게 저도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를 믿고 함께 호흡하면서 고민하는 고객님한테 더 정이 가고 더 좋은 설계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마음인 거죠 음.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맞춤 설계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맞춤 설계라는 게 제가 어떤 기준을 세웠느냐 뭐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고객님과 전문가가 얼마나 많이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추구하는 말은이 이겁니다 네. 고객님들이랑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받고 네. 어, 저희는 상품에 대한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베이스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니 네. 여기에 고객님 상황은 고객님들이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정말 맞는 설계들 맞춤 설계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합니다 자, 저희가 큰 틀의 기준들을 좀 세워드리는 정보를 전달해 드렸어요 어, 마지막으로 이 어른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20대 분들에게 네. 좀 전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20대 분들이 본인 기준의 적정 보험료를 잘 판단하셔서 해지하는 일 없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음. 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는 보험은 무이자 환급형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고객님한테 손해가 너무 크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진단비나 가입금액을 너무 적게 책정을 해 놓으시면 몇년 안에 내 보장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셔서 또 보완하고 보완하는 일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 되면 한 번에 제대로 보장을 만들어 놓은 것보다 보험료의 총 지출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평균가입금액 정도는 가져가시고 보험료는 납입기간과보장기간을잘 조정하셔서 생애 기본이 되는 보장을 준비하신다는 마음으로 안내를 받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대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어쨌든 자녀보험을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시려고 하시는 부모님들께도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보험을 준비해주시는 부모님들이시면 절대로 무리한 보장을 준비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필수담보 중심으로 월 보험료 수준을 낮춘 설계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납입을 해주시면 너무 좋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소수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보험을 생각하신다면 뭐 5, 6만원, 최대 1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차라리 본인 보장을 좀더 준비하시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게 정말 미래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본인 보험 먼저 잘 돌아보시고요. 음. 그 다음에 자녀 보험들 조금 어, 기본 베이스를 준비해주는 걸로 방향성을 좀 잡으시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보험 전문가 네. 이렇게 보종별 전문가들한테 네.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다 어, 보험은 고객 상황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필수 보장, 권장 보장 이렇게 다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뭐 30개가 넘고 보험 상품만 해도 600개가 넘는데 한 명의 설계사가 이 모든 거를 다 공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역시도 어린이 보험을 전문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다른 보정의 다른 연령에 대한 데이터는 보험연구소의 다른 전문가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보증별 전문가를 통해서 가입을 상담받는 게 이제는 뭐 당연한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올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보험연구소 공식 질문입니다 고객님들에게 어떤 보험 전문가로 좀 기억되고 싶으세요? 어 그러니까 앞에서 대표님께서 맞춤 설계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잠깐 얘기했는데 음. 맞춤 설계라는 건 제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제대로 된 맞춤 설계라는 게 고객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준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상담하고 저에게 보험을 맡겨주신 모든 고객님들이 전선역이라는 보험 전문가를 떠올렸을 때 정말 내 얘기를 가장 잘 들어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 같이 고민해 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고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음, 앞으로도 진짜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전문가님이 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정보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